이번 영상에서는 촛대에서 30분 동안 사냥하면 얼마의 수입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리품 획득률이 150%로 증가하는 버닝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달빛 담은 과즙 음료까지 도핑을 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촛대에서는 계승자 5레벨에서 6레벨 정도의 몬스터가 출현하며 일부 몬스터들은 패턴이 거지 같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피는 당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낮은 원거리 딜러들은 다른 몬스터를 잡는 게 좋을 거예요. 이유는 당기기에 당하면 가끔 버그로 인해서 쭉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다른 몬스터들의 어그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촛대에서 사냥하면 고래노래만처럼 해당 지역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의 이름은 산성방울이고 망토 각성 주문서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며 경매장에서 쏠쏠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촛대에서는 고대 장비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는 드랍되지 않으며 계승자의 주머니와 잡동사니를 얻을 수 있어요. 촛대는 고래만과 비슷하게 전쟁 시기에만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가 있으며 완료 시에 명예점수와 통솔력 그리고 산성 방호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사냥을 통해서 분쟁 단계를 상승시켜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사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냥을 하면 적대 세력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쟁 혹은 전쟁 시기가 아니라면 죽더라도 명예 점수가 깎이는 게 없지만 집요하게 사냥을 방해하는 유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그럼 사냥 영상은 이쯤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0분동안 사냥에서 얻은 순수 골드는 7골드 46은 71동이며 습득한 아이템은 계승자의 주머니와 잡동사니 명예점수 1700점 산성방울 도면주머니 은상자 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 망령의 상자가 나왔어요. 버닝때문에 그런건지 아이템이 평소에 비하면 두배정도 나온거같은 느낌이네요. 도면 주머니는 상점에 판매하였고 계승자의 주머니는 515개를 습득했어요. 대가 기준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개봉할 때 노동력을 2 일씩 소모함으로 총 1815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주머니를 전부 열었더니 소지골드가 1042골드 75는 29동이 되었어요. 산성방울은 29개를 습득했으며 경매장 시세를 확인하여 개당 7골드 2 0은으로 총 208골드 80은이에요. 은상자는 21개가 나왔으며 개당 2골드 50은에 판매하여 총 52골드 50은이네요. 영엄한 기운이 봉인된 돌은 29개를 얻었으며 개당 1골드에 판매하여 2 9골드의 수입이에요. 그래서 30분 사냥으로 얻은 총수입은 1304골드 오는 29동 이었으며 소비한 노동력으로 계산해보면 12는 5동으로 주머니 외에 다른 아이템들을 많이 얻어서 효율이 쏠쏠하게 나왔어요. 역시 드랍률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사냥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잡동사니는 버리지 말고 창고에 넣어두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전진기지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며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